음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일대일 밀착 케어 서비스. 멘토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는 포르쉐 파나메라인데요.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. 그냥 차들이랑 RPM을 쓰는 뭐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차량입니다. 체리도 단단하게 잘돼 있고 아나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도한테 이제, 이제, 어, 뭐 이제 차한 계약해 주셔서 제가 하는 서은 아니고 사천 마라에최고에서도 제가 저번에 거제도에서 먹어봤을 때 제가 마라탕을 평소에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라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 한국 사람들 입맛에 조금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2년 전에 상하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먹은 마라탕이랑 똑같습니다 맛이 중국의 그 날것 그대로 근데 맛있어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약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거 먹기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라탕도 이두명고 고객님이 아, 수고했다고 양태고량좀큰거 이게 진짜 좋아가지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키드 오는 진짜 와우와 지금 제가 보는 먹방 유튜버가 있어요 찐이네 와 여기 사천읍에서 거의 고등생들 여자 고등학생들한테 거의 핫풀인데요 여기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남 사천이고요. 어저께 탁송 출고 해드리고, 여기 근처에서 찾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래도 여기서 방귀 좀 낀다는 돼지국밥집이 왔습니다. 이 경남 지방에 오면 항상 아침 돼지국밥이죠. 그리고 이제 맛있는 곳은 또 집에 포장도 해가고 그럽니다.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가시죠.